야, 이거 와. 올라가려면 이거 뭐 200% 올라가야 돼 거의 지금 <웃음> 뭐야 이게? 아 200원 그냥 내주지. 열 하나 12내 땅이랑 바로 사버리고. 오 뭐야? 내가 하이웨인가? 오오 우와. 두 <웃음> 분이 미안한데 저 바꿀게요. <웃음> 아저씨 아저씨. <웃음> 에바야. 넘기세요. 뭐야? 나 2만 6천원 도수야 나 9천원 내 9천원 아쿠사 나 별로 안 당했어 내 9천원! <웃음> 나는 별로 안 당했어 싫어? 근데 나도 별로 안 당했어? <웃음> 어 <웃음> 나도 2천원 가야 나도 저는 원 <웃음> 가야지 어, 어? 10% 어? 얻거나 잃기? 이거 근데 10%면 해볼만 하다 주식 다, 다 팔고 해야. 할 거야 주식 다 팔고 하겠지 그렇지 <웃음> 주식 다 팔고 해야지 너 야수의 <웃음> <그치>. 장이 <웃음> 오 제발 우와, 야 야, 아 햄지한테 야스의 심장보다 더 크게 나와버렸어아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일단 가만히 있어봐 일단 주식부터 올라야 돼 나는 말에 좌클릭해요 해당 말의 위치와 교환 오호라 <목소리> <어허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나돈 딱, 딱 뺏겼어 <목소리> <목소리> 아 이게 그 기능도 되는구나 하이웨이 가지는 거죠? 아 그러면 어, 어, 다음 그래. 턴에 할수 있을 듯?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본다 팔아라, <웃음> 팔아라. 잠깐만 어디 저기 보일님 거는... 저기 잠깐 내려와봐요 이리로 와봐요! 야, 이거는 좀... 야 내려와! 금빛의 눈부심 나도 아홉 개 들고 있다 팔아 야 뭐야, 어떻게 뭐야, 딱 뭐야. 우리 빗소리 연비 나 뭉치면은 <웃음> 나 <진짜> 주식이 나... <웃음> 이렇게 안돼 <한대. 웃음> 뭐야? 어? 뭐야? 어, 보잉? 어? 어? 어? 이거 버그다. 일단 해. 어. 수고해. 이거 버그는 어쩔, 어, 버그는 어쩔 수 없어. 버그는 어쩔 수 없어. 버그는 어쩔 수 없어. 자 광산 두가자야 와, 광산이네. 광산이다. 이거 한번 최고 신기록 한번 뚫어봐. <웃음> 어. 미안해. 아 미안해. 네.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병. 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대의자에저 <퇴대에서 웃음> <저거> 모자이크 해셔야 <웃음> 돼요. <웃음> 진짜 안어 되네. <웃음> <됐다>, <웃음> 어 뭐야? <웃음> 어, 어. 아, 아 옥가 땅을 뻔했네 하마터면은. 서울 땅을 올릴까? 자. 어? 뭐이야? 니네들은 주식하지 마라. 과연? 와 이런. 어. 와. <웃음> 한강 만들어줘. <웃음> 확 뛰어내려 죽어버리게! <웃음> 팔고 죽으세요, 사게 <웃음> 야, 이 개. 야, 야, 이, 야이 개. 어. 한 칸이. 아, 씨. 어딘데? 어디야, 여기야? 아이템이다. <웃음> 어, 어, 아니구나. 공격해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하자, 이거는. <웃음> 아, 좋다. 어, 나쁘진 않네. 아 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웃음> 이 저기 한강 안 만들고 어... 뭐 해? 워렌도 피트. 얼마 같은 거다. 뭐야 뭐야 어디 야 어디 야 어디야. 아나8 어... 어디야? 어디야? 어... 어... 플러스 9 8 플러스 9. 다 아, 꼽을. 꼬불... 아. 너네 왜 말하는 대로 돼? 말하는 대로. <웃음> 이 공격해야지 와야 야, 뭐야 이거 남은 채널 13, 13 남은 채널 13 끝났겠는데 진짜 이러다아 아, 아니 남은 채널 73이었는데? 야 남은 채널 73이었는데? 50을 아. 깠다고요? 50을 까놨대 아. 뭔가 턴이 오래돼서 50을 깠나보다 음 그랬나봐 그랬나 어. 어. 이제는 오를 때 됐잖아요 캐빈님 이제 오를 때 됐잖아 아, 빨리 넘겨 <웃음> <웃음> 어라 어. 올라, 올라, 반등 시작이다 아 갑니다. 하이. 너네 게임 재밌게 한다. 어? 어? <웃음> 우와, 어, 잠깐만, 야, 어 근데... 와. 야, 잠깐만 이거 공격 가면은. 어, 캐빈님. 올라가기 전에 끝날 수도. 어. 십이다. 어, 잠깐만 이거. 10. 대역전? 이거 모른다 이런 이런 모른다 이거 모른다 하이웨이 타야 된다 이거. 근데 설마 또 떨어지지 않았겠지? 와. <웃음> 때려쳐라. 하지 말자. 시라. 500원이 최최저가 보다 어. 오 500원이 최저점인 것 같은데? 어 그래 보이네요 어, 아 그런가 어. 보다 바닥을 찍었어 우리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나 역전 가나 역전 갈 거야 나 반드시 역전 간다 다음 턴에 나 더블 한번 나오고 면 나와가지고 저기 엔더 드래곤 공격해서 바로 끌 아이템 아나광성 가고 싶은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광선 아, 이건 뭐 아, 지금은, 아, 의미 없어, 어? 지금은 의미 없어. 아, 지금은 의미 괜찮아, 없어. 지금은 의미 없어.잖아. 다발. 다야. 어? 광산 전거 안 해요. 인생 역전 가나요? 이거 5만 이상 벌지 않으면. 뭐 뭐야? 에이, 끈, 에이, 뭐야? 에이, 뭐야? 끝난 거야 말리는 시작하는데 끝난 거야? 끝났어. 야! 뭐야, 저거 뭐 이? 그 아, 20%. 아, 네트워크가 있구나.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딱대나 화났어. 아니, 내거왜 아. 먼저? 아. 건... 아니. <웃음> <웃음>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웃음> 아, 과연 아이, 도대 이제 오르겠지. 500원이 최저점이니까. 설마 안 오르겠어? 우와. 오, 아. 안 올라. 와. 어, 어, 안 올라. 와. 500원에 처박혀 있는데. 이러지? 이거 왜큐 눌러도 뭐... 안 버려져요? <웃음> 어디가? 어 설마? 오와와와 오, 오, 이거 걸려서 심 나오면 끝인데 지금 다들 안 되고 있네. <웃음> 어 잠만 깐 어? 이거 6? 주택 하나 짓고 어 설마 한번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6육육 다시 6? 6육육 제발 육아 <웃음> <웃음> 무슨 일이야? 아 미친 좀 나오라고 해. 어? 급비 사랑 나오라 해. 나한 그래. 비행기 뽑아서 가자나 어, 어, 진짜 어? 이 게임 하다가 어? 어? 어? 어? 어 아! 아대! 아대! 씹은 안 돼. 야, 어, 어, 맞지겠. 어, 아, 우 괜찮아. 우탄 괜찮아. 어. 아. 이고5천0도 뭐 해야 뭐. 자, 5천 원은 렉때 냈고 5천 원은 원렉때꽂 10, 와0 와! 야, 저거 다음 판 진짜 끝이다. 기 좀. 파이팅. 하이웨이. 하이웨이 하이웨이 하이웨이 하이웨이 하이웨이 아 여기 땅 여기, 땅 3개예요, 여기 연비 여기 땅 뜨거운 현무암 삼각주 땅세개아나 아, 저는 연비 편입니다 아, 제가 저는 연비의 편이에요. 편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갖다 와, 버리라고요 찢어버리라고요 와, 이거 와, 어떻게 이래요 진짜 <웃음> 진짜 사실 진짜 주식 진짜 이3 0장 진짜 우린 케빈님 것만 보면 돼? 어, 태우라고 이거 태우라고 타라고 불타 없어지라고 신기하당 신기하다. 이런 거야네하하하하한 <웃음> 번만 자 제발 제발 제발 아 시비를 뜨냐? 하신이거기만안 <웃음> <귀신 웃음> 걸려 하이웨데아냐아냐 여기야 어 아, 안녕하세요 자, 또 어디? 아 여기 구나 어? 어? 아 어서오세요 와 <웃음> 재미 없어. <웃음> 재미없어 <웃음> 재미없어 재미없어 <웃음> 바로 이걸 노잼을 막아버리네? 저 양반 하나 둘셋넷 여덟 아홉 어? 하이웨이 제발 하이웨이 아, 아. 좀 하이웨이 좀 하이웨이 좀 하이웨이 좀 하이웨이 좀 하이웨이 좀아 정보조자 케빈님 안 목소리가 안, 안 올라와요 텐션 나겠냐? <웃음> <웃음> 가자 아. 텐션 아아다 뒤졌어. 태 케빈님 텐션 이제 올려드리자. 뒤졌어, 이제 올라가자. 어, 반등한다. 다시 반등한다. 어, 반등한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샷, 왔다. 샷, 영차. 영차. 영차. <웃음> 멀리 가자. 또 하나 올것 같고. 와 와. 그렇지. 어, 지금 써야지. 할인. 아, 어, 지금. 미용 무료. 블링. 불사의 토테 블링. 와! 와 진짜 비땅이 있어. 왜 어머. 비었어 여기? 뭐지? 그러니까 왜 비었음? <웃음> 어 내가 내가 챙길게. 미안해. 몰라봤다 <웃음> 우리가. 아 나이스 더블. 아 드디어 아이템이다. 이제는 달리기 싸움임. 네더 하이웨이. <웃음> 아 이거야. 자아 아, 이거 뭐 상관없고. 또 더블. 개미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 그럼 어, 가져가. 지직밖에 안 보여. 그럼 어, 가져가. 커맨드 불러. 어, 아, 그냥 그냥 넘어 가지마 어, 잠깐만 어, 아 맞다 연비 연비 내 편이야 연비 내 편이야 아. 오 오른다 영차 영영차영차 우리 금빛이가 오고 있어요 <웃음> 남의 말 어디 있는진 전혀 상관 없어 난내 말만 본다 빨리 아. 돌려 자 아홉 어, 칸이다. 안떠안 뜨죠?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오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이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 이제 내가 삼지창으로 찌르면 되나? 자, 만년은 반반입니다. 하나, 둘, 셋. 재미가 있어지는구만 게임이. 야, 나 아까 얼마에 물렸다고 그거다 손절한다 가져가라 얘들아. 내가 살 거야. 제가 살 제가 살래요. 한번더 삼지창이 나온다면은 한번 더. 어, 어. 지금 지금 뛰어서 지금 붙어놓고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앉아가여주주보여 앉아보여 앉아보여 3년까지도 쫙! 어? 어? 도전 도전 도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어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도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 어? 세금? 어? 아이고, 아 이거 아... 리스크 버렸어. 테이킹 진짜... 야... 저거 주식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 이거 나 그냥... 빼서 방광지는어안 돼! 오우... 어, 관광지는 못 거야... 근데 이 강타에 기심서울 걸리면은? 아, 빵 아홉 개 실화해요... 음. 아, 아, 까비... 어. 또육나와주나 어?! 어?! 어?! 왔다?! 어?! 어? 끝난다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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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식 아, 합할게요. 주식 절대 안할게요. 방산도 합할요 그런 거 받지 네. 않는데요. 어, 하나 둘셋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0 미신같아? 어 미신 같아. 래 케빈님 어어자닭치고 주사위 굴려? 어. <웃음> 어. 야나잘 팔았네. 어. 조용히 해 저거 천원 간다고 믿고 있는 거야? 어, 조용히 해 내가 <웃음> 그... <생각> 오를 거야 <웃음> 개성공단 폐쇄됐대 <8세대 웃음> 조용히 해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어, 나 이거 안 받는 건가 봐 내가 가야 돼 과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뒤로 어? 내카 어서오세요 와우 나 우승해야 더블, 돼 억울해서 못자나 오늘 못 이기 오! 자, 오늘 못 이기면 우우, 그래서 못자 어, 이거 끝났는데. 어, 끝났다. 끝났다. 어, 이거 하이웨이 하이웨이라서. 끝났다. 어, 근데 하이웨이면은 가잖아. 어, 갈수 있지. 다음 판에 가는 거지. 아무튼. 과연. 진짜 연속 더블 나와야 돼, 이거. 마지막이야. 진짜? 그렇지. 오! 한번 했어. 한번 했어. 한번 했어. 한번 했어. 자, 감사합니다. 괜찮아. 한번더 더블 나와야 돼한번 음. 더. 좀 걸마. 에이, 못하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웃음> 저 따따따블이요, 따따따블, 따따따블 내 입으로 그 뚜뚜님 한 번만 여기 주택 지어주시면 안 돼요, 뚜뚜님 땅에 이거 랜덤이동. 랜덤이동. 어? 어? 아 내가, 먼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아, 내가 먼저야. 누가 먼저야? 나 어디로 가니? 집이당. 천 원으로 가. 나한테 연속 더블 와나요? 아, 제가 입판 끝내겠습니다. 와 그래요. 이거를 아, 근데 아자개 오버 끝내네 억까에 당하다가 진짜. 심마는 억까 속에 결국 우승은 전에요. 이걸로 가면 저는 강단이나 아... 가겠습니다. 아, 주식 뭐 오르든지 말든지 티가 안 내려요. 이제는 웃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맘 들어. 까따블 연비 역전 대역전 가자. 대역전 가자. 그테러 한번 할게요. 빡치니까. 우와. 테로로 가시죠. 아니 야, 이거를 바쁘릴 안나. 어차피 안 나올 것같았거든 은행 가나? 이거 눌러갖고 이동시켜버리기 어? 어? 어? 야 이거 뚜뚜 보내야 이거 <웃음> 누구야 누구야 뚜뚜 보내줘 야잘 눌러서 뚜뚜 좀 <라이> 보내줘 제발 저는 광남 갑니다 우리 팀이잖아요 우승아 한번 가보라 아 어? <웃음> <effray> 잠깐만 일단 갔어 일단 갔는데 일단 갔음 그러고 이렇게 억가가 어 잠깐만 이러면 은못 끝냈고 주세요 여시야 뭐야? 설마 3, 4, 5, 6, 7, 8, 9, <웃음> 레전드 e 빈이어디서아요 <웃음> <하여? 웃음> 레전드 자이제 <웃음> 말을 안봐이뭐아이템 <웃음> 어? 아이, 떠봤자 뭐서아이템에은행이 녀석은 어어자서요이어어이 어디서요? 배녀어서요이녀서 아4 나온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2 3. 여기서 어? 어, 여기서 내도? 여기서 내도? 어. 너 광산 간다 그랬지. 남은 말에 좌클릭하. 오. 광산 가는데 여기서 나, 음. 바꾸면. 음. 음. 아 근데 이거 버그 때문에 어차피 한번더 걸리는데? 아니야. 정말... 지금 실시간으로 고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고쳤대요. 고쳤대요. 어. 어. 어. 사 이거 슬리라고. 말을 좌클릭. 오. 어. 어. 어. 어. 망했다. 아 이렇게 한 턴을 더 버네? <웃음> 미스터리 박스 나 하나, 하나 나왔고? <웃음> 아. 이러면? 이러면? 아. 이러면? 아니 지금 뽑나? 칠한 번만 칠이면 은 진짜 가능성 있는데? 칠이가 칠이가 칠이가 칠이가 아 이게 칠이가 육? <웃음> <웃음> 귀신같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러면? <웃음> 이러면! <웃음> <웃음> <웃음> 이러면? <웃음> 우와! <재밌어다>. 어, 우와 개비스도 우와! 와 마이오스아 이걸 밟네? 마이너스였네. 나 웃었다. 나우리스 어? <웃음> 야! 어, 어, 이거는 땡판을 어? 내네. 야, 나는 야, 이거를 깽판을 야. <웃음> 야, 나는 우와. 이걸 끝까지 캐빈 님. 아, 어깨를. 아. 어, 네, 어나 죄송한데 캐빈님 아, 돈. 몰라. 나나 배째. 배째. 배째. 씨발. 야, 아, 돈 아, 없으면 배쩨. 저거 드립은 못 잡아. 아, 그래요? 가기 될까요? 배째. 그냥 배째. 나 주식 어, 팔아버리게 어? 이게 아닌가? 캐릭 터말말말말말말말말 okay. 지금 나 놀래? 미안합다 캐빈 나 여러분 이건 아니었고 혹시 여러분 돈뺏는거다 있으시면은 캐빈님으로 하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에 나오는 거잖아. 혹시 제작자님 이거 다음에 주식 한번더 기회가 있을까요? 주식 하나 더 하나요? 아한번할수 있대. 몰라 나나다 던졌어 몰라. 저 금빛의 눈부신 풀메시했습니다. 나 일단 죽일 거야. 개빈님 어,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일단 가. 뭐야 <웃음> 얘는? 너 뭐야? 너 오지 마 여기. 너 드래곤은 안 돼. 드래곤은 내 거야. 어쨌든. 어? 어. 연비야. 3만 뽑으면 돼. 3. 아. 3, 3, 3, 3, 드래곤 3, 3, 3. 드래곤 내 거야. 드래곤 내 거야. 자, 드래곤 내 자, 거야. 3. 야. 야! 야, 연비야. 공격해. 공격! 공격! 어? 님? 케빈님! 어? 케빈님! 광산 어머. 가서 20만원? 광산이나 가서 아저씨 그래, 돈이나... 서이 <웃음> <이거 흔들어>. 와... 이았어요 <웃음> 뭐냐? <웃음> 그냥 가버렸어, 이거! 이야... 어쩜 <웃음> 이럴수가 있지? 큐티... 진짜... 진짜... 해, 아이고. 빨리 터뜨려! 다 죽여, 그냥! 아이고, 아이고... 빨리 눌러주세요. 아유, 언니 오셨다. 언제 갚아요? 야, 나 1등 되려다가 지금 꼴찌가 된 거야? <웃음> 그러길래 누가 와. 그런 걸 하래? 원래 내가 1등이었는데. 와, 그안 패졌으면 어, 그 아. 알아서 그 주사위가 가게 해줬을 텐데. 돈도 제일 적네.